안녕하세요.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참치 당귀비빔밥. 참치 한캔 들어갔고요. 여기 당귀랑 상추 있고 아래 어, 김치랑 뭐 총각무 총각무청 이렇게 해서 들어 있습니다. 양배추고요. 급체한 생김이 고요 이거는 그냥 물이에요. 좀더 맵게 먹고 싶어서 청양고추가 진짜 3개밖에 없어서 3개만 갖고 왔어요 음매시탈탈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아, 맛있겠다 당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자잘 먹겠습니다 음. 음 역시 비빔밥. <웃음> 단계 향이 굉장히 좋아요 됐어 비빔밥에 김음 양배추도! 오늘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못 찍지 않은데 비빔밥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음? 응? 참치랑 단게 조화가 의외로 좋네요 와우 음. 감질맛 나게 잘안 퍼질 땐 모아서 보면 되죠. <웃음> 맛있다. <웃음> 아우 양배추 어디가 잘 어울려 매운맛이 좀 덜한 것 같아서 고추 씨라도. <웃음> 음. 아유, 좀 크겠다. 그 단계 넘는 게 건강에도 좋고, 또 다른 별미 같아요. 음, 약간 쌉싸름한 건 있는데, 진짜 맛있어요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와 역시 비빔밥 찬양하라. <웃음> 너무 맛있었고요. 당기랑 참치의 조화가 은근히 되게 좋았어요. 응. 그리고 참기름 싹 고소하니 정말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양배추랑 김의 조화도 잘 어우러졌었습니다. 먼저 가볼게요. 안녕 어제 사랑해요.